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사업성과 경쟁력 있는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는 사업성 있는 상가주택의 설계와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상가주택 즉 꼬마 빌딩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서 좋은 상가주택이란 입지조건, 수익성, 경쟁력, 객관성, 좋은 설계와 디자인, 거주성이나 임대성, 또는 부동산적인 장래성, 건축이나 매입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가운데 지난 영상에서는 입지조건과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지난 두 영상에 이어서 경쟁력이 좋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이런 부동산이나 재테크 특히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영상에 이어서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좋은 상가주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의 경쟁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상가주택은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1층 상가도 그렇지만 상가주택은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상가 2, 3층에는 임대가구, 4층과 다락은 주인가구가 사용하는데 그것은 1층 상가도 경쟁력이 필요하지만 상층부의 주거 부분도 임대를 해야 할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잘 설계되고 건축된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임대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 건축하는 상가주택은 주변에 유사한 건물이 대단히 많이 건축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웃 건물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신도시의 지적도인데 이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전부 다 상가주택들입니다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어느 필지가 뭐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자기 건물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수많은 상가주택이 건축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해서 건물이 계속 건축되어서 모든 점에서 금방 비교가 되는데 외관은 말할 것도 없고 상가나 주택의 구조 등에서 비교할 대상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은 대지의 크기나 위치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하고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품질에서 큰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는 세월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주차장 계획과 1층 상가의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상가주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장 계획과 1층 상가 부분입니다 그것은 많은 상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1층 상가의 비중을 많이 두기도 하지만 주차장 계획에 따라서 건물의 배치는 바랄 것도 없고 각 층의 평면과 건물의 외관까지도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상가주택의 대지는 70 내지 90여평 정도가 일반적인 크기로 이런 대지에는 5 내지 에서때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설계에 따라서 1층 상가 면적과 상가의 출입구 기능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 이 많은 필지 가운데 이 6번 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를 6대 확보한다고 라 한다고 하면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도로에서 두 대를 배치하고 이쪽 도로에서 네 대를 배치하는 방법 쪽에 두 대를 배치하는 방법 다음으로는 전면에 네 대를 배치하고 이쪽에 또두 대를 배치하는 방법 대체로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코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코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평면과 외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1층 상가 면적과 자 그러니까 A안으로 할 경우에는 1층 상가 면적이 35.51평이 나오고 B안으로 하게 되면 31평으로 면적이 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그러니까 주차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가 면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대지는 코너 대지로서 어느 도로를 메인으로 잡느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이 대지 같은 경우는 15m 이고 이게 10m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넓은 도로가 주 상권이 되겠죠. 그렇다 한다면 이쪽 전면이 그러니까 이 전면이 길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 방식은 이 A안에 비해서 이 폭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건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방식에 따라서 1층은 말할 것도 없고 2 3 4층의 주택 평면과 건물 외관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이 구조에 따라서 2 3층의 주택의 평면이 달라지고 4층과 다락 모든 평면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의 외관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주차장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사업성과 가치 그리고 경쟁력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으로 설계자와 건축주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는 대지의 조건, 이 대지와 도로의 조건, 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로의 접근 방법, 또 대지 형상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야 하므로 설계자의 노하우와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주차장 계획과 1층 상가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임대주택과 4층 주인세대의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건물의 사업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임대세대와 주인세대의 평면 구조나 실내 마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평면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텐데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도면으로 설명드려보면 계속적인 건축주와 설계자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최종안을 이 안으로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서 방의 크기나 위치도 중요하고 특히 가급적이면 주방이 외기에 면하도록 실내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데 다른 주택과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차별화와 경쟁력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주인 세대도 그런데 4층에는 이와 같이 중정과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여기에서 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다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운데 룸카페가 있고 또 서재나 작업실 특히 거실 천정은 이 사진과 같이 높게 만들어서 이게 다락에서 내려다 본 거실 모양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경사진 지붕 천정에 이렇게 아이들 방을 만들어 주면 대단히 좋겠죠 또는 아이들 방에 경사진 지붕에 뻐꾸기 천까지 있다고 한다면 특색이 있고 또 이런 옥상 정원이 있다 한다면 더욱이 차별화 될수 있는 방법인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건물과 차별화를 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게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죠. 벽난로도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이 거실인데 거실 천정 부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건물의 외관 디자인과 건물의 가치의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또 건물의 가치와 경쟁력을 위해서는 건물의 외관 가치의 중요한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옷인데도 누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판이하게 달라지듯이 건물도 같은 대지인데도 누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배치나 평면도 그렇고 특히 건물의 외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의 사업성이나 경쟁력은 건물의 배치나 평면 구조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눈에 띄고 또몇 년이 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은 그래도 역시 건물의 모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나 평면 구조는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저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건물의 외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즉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임대인들마저도 이왕이면 멋있고잘 지은 건물을 선호하고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관의 차이가 설계 비용이나 특히 공사 비용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며 이런 면에서 가급적이면 외관의 형태나 외장 재료는 시대를 앞서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의 형태와 외장 재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처마가 나온 집이 일반적이었죠. 이런 집들이 바로 처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부터는 이 처마가 단순화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짓는 집들은 이렇게 단순한 사각형모양들이 많죠. 최근에 판교의 전득주택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형태가 앞으로는 또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대문에 있는 ddp 아니겠습니까 또한 외장 재료도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빨간 벽돌 이라든지 지붕도 기와 지붕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외장 재료도 거의 대부분 석재라든지 외장인 시스템 노출 콘크리트 등으로 좀 단순화하고 하이테크 적인 또 지붕도 이런 금속 제품 또는 징크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서 형태와 외장의 재료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물의 외관 의 형태는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고 실증이 나지 않는 형태나 재료가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대체로 단순하고 간결한 외관, 이렇게 복잡한 것보다도 이렇게 간, 간결한 외관이 또는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건물이 다음으로는 지나치게 여러 종류의 재료나 색깔로 장식하는 것보다 각자의 생각과 주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것이 경쟁력과 사업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주택의 외관의 사진들을 몇 가지 보여주겠는데 신도시에 이런 건물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건물들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이렇게 단순하고 또 약간 좀 특이한 외관 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간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물들은 좀 보면 이제 경사 지붕에 좀 약간은 좀 고풍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물론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긴 하겠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를 좀더 앞서가는 형태의 건물과 그러한 재료를 사용한 건물이 보다 더 경쟁력과 또 향후에도 지루하지 않고 실증이 나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꿈합빌딩 매입하는 방법과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로 상가주택의 경쟁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두번째로 주차단계와과층정상가의 차별화 세번째로 임대주택과 사층주인세대의 차별화 네번째로 건물의 외관 디자인과 차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은 비단 이런 건물을 설계나 건축할 때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물을 매입할 때도 바로 이러한 분들을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꾸마 빌딩은 수익형 건물이고 그러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부동산 개념이 강한 우리 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건축 전문가로서 그동안 이러한 건물의 설계와 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입지조건과 수익성, 경쟁력에 이어서 객관성 또는 좋은 설계와 디자인, 거주성이라든지 임대성, 부동산적인 장래성 건축이나 매입하려는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